안녕하세요, 심쿡입니다. 오늘은 사이드 폭탄입니다. 꾸링 치즈볼 20개 하고요. 꾸링 소떡 4개, 빨간 소떡 6개, 커리 딥 소스, 꾸링클 소스는 원래 집에 있던 거예요. 그리고 유 소떡 강정 치킨. 소떡 강정 치킨은. 룸메거예요 룸메가 저번에 치킨 맛있다고 해서 오늘은 반마리씩 나눠먹기로 했어요 뿌링수떡 4개 12,000원, 빨간수떡 6개 18,000원, 뿌링치즈볼 4개 22,000원, 수떡강정 하나에 2만원, 쿼리 딥소스 추가 1,500원, 배달료 2,000원에서 75,500원입니다 진짜 이 빨간솥떡이 너무 그리웠어요 오늘따라 배고파서 그런가? 도넛이.. 저번에 커리 딥 소스는 안 시켜봤으니까 커리 딥 소스 찍어서 으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치즈떡 이면 진짜 맛있 겠다. 음 mm. 바삭함이 좀 오래 지나도 유지되니까 그 신기해. 후떡이 이게 은근 양이 많고 커요. 뭐니뭐니해도 전이 양념이 맘에 들어요 너무... 떡이 튀겨지니까 끝쪽은 바삭함이 계속 유지가 돼요 Thank mm -hmm. you.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한곳 처음 시켰을 때는 품절이었는데 또 다른 곳 시키니까 거기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달이 돼서 다행이었어요 어? 응. 음. 와 지금 딱 시킨 거 절반 먹었어요 찌집을 10개 남았고 소떡 5개 남았어요 소떡 양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는데요 슬슬 벅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화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뿌링들이 있잖아요? 커리 소스로도 약간 뿌링의 맛을 살짝 잡아주기도 하고 상큼한 뿌링클 소스인데 또 매운 이 빨간 소떡의 맵스터 소스도 있으니까 어.. 매콤한 게 땡긴다 할때 이거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음. 즈볼은 전자렌지에 돌려먹어도 되긴 하는데 치즈볼은 제가 예전에 전자렌지 한번 돌렸다가 막다막 막 쭈그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치즈볼은 다 먹고 호떡은 남겼다가 이따가 저녁이나 야식으로 먹어야겠어요 와 여러분 제가 사이드를 너무 쉽게 해봤나봐요 지금 뿌링치즈볼 20개는 먹었고요 그 다음에 뿌링소떡 2개하고 빨간소떡 2개 이렇게 2개씩 남았습니다 아 소떡 얼마 양 안되겠네 하고 10개를 시켜버렸는데 배불러요. 지금 배가 빵빵해졌어. <웃음> 그때 오늘 치즈볼 소떡소떡 사이드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